왜 이렇게 살이 쪘냐? 살매이나아니저 안녕. 보거야들 저거지. 저거. 저거지 마. 야그저저 옆에 우리 좀 올라가서 쫓수 있는데. 저거 가이선 만. 아, arkadaşlar ş 따라 b 뭐 하는 거야? 삼촌, 지금 동영상 찍는 거야. 에, 주주무스, 엔겔리오. 오, 나이쯤맨하고살났어 여, 기 있다, 있다, 있다. 눈이 네. 혼자 하면 안 되지? 어? <웃음>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저, 이거 뼈 이거 빼야 돼. 이오빼 야, 돼. 거래 a r 야. 야, 야. 야, 야. Moro Moro Moro Evet Yonkdok şehir aslında, Busan'dan yakın Denizler l i var Şimdi biz bir kafeye geldik Yonkdok 민서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네카세 폰치. 녕하세 l 안녕하세요. 안녕하 r 요안녕 n 세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 e r 안녕하세 a 안 a 하세요 안녕하세요. 안 r 보라스 인천 하항리스다 우리도 저기스 뛰고 있어 와우 경치 좋다. 어, 수영장도 있네요. 하우장도있어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레 데니스 초 아, 아, 데 아, 아, 아, 이거 <웃음> <웃음> 네. <뭐지? 웃음> 요거 먹어 봐 요거. 요는 맛있는, 맛있는 거. 복숭아 복숭아 똑같은 거야. 아 먹어 봐 먹어 봐. 한 입만 먹어 봐. 한입 먹어 봐. 어, 아, 이거 하있스티로 정화해. 어, 맛맛어 <tends stop> 이제 이거 안 나온다 이제. 아니 안떨어안마 우리 좋아하는 남자 친구 이름 뭐야? 배에 넣고. 강다언이강다인이 일이야? 강다인이 없어. 강다은이 없어. 요즘 초딩 수준은 내 눈에 맞지 않지? 몇번몇번 미뤄 보고 숨민서 여기 좀 내. 애들이 들 봐. 사랑이 다 사랑. 사랑. 사랑, 사랑, 사랑. 두번더 사랑해. 미소. 미소. 미소. 미미안미미안미안 미소. 미 미소. 미 미소. 미미고 미소. 미소. 미소. 미소. 미소. 미소. 미소. 아니 빨대 이거 이게 바꿨어 데몇번 빨아가지고 민서는 누구 닮았을지 예뻐? 엄마 닮았어, 아빠 닮았어? 엄마. 오. 아닌 같은데. 얘 여기는 언니 닮고 아굴 형은 형분 닮았다. 맛이 남아있나 네다리제 아카데시가 코드 카페들에 뭐 ücretsiz oluyor aslında Türkiye'de satılıyor ama Kore'de şuruplar peçete pipetler şeker yanında bir bardaklar hadi hadi hadi hadi a d i hadi hadi hadi hadi hadi hadi h a d 不出 <laughs> <laughs>